안녕하세요, 소원이에요. 오늘은 블링블링 블링 카세터를 해볼 건데요.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2차 주인은요, 양구도투, 양양이, 초코에, 곰, 토토 헬로인에서 햄찌랑 몽시리 한번 열어볼게요 시안이랑 소안이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시안이부터 해볼게요 시안이 모자 안경은 안 쓸게요 까지 하면은 왕성 소원이 잠비까지 왕 안녕하세요. 자동차 하나 뽑으려고 왔어요. 네, 어떤 색깔 더 원하나요? 한번 보여주세요. 보다색핑트색파동색 핑크색이 있어요. 저는 보라색으로 해주세요, 몽실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몽실할 거니까 몽실될 거를 분해해 해주고. 딸기들 하트를 붙여주지 이렇게 기름을 떠을지 쭈루루룩 쭈루루룩 다 됐다 안녕히 가세요 둥부둥 부둥부둥 MZ. 안녕하세요 민트색 자동차 있을까요? 네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민트색 차를 예쁘게 끊어주세요 MZ.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찌거니까한찌거를딱 붙여주면 되겠지? 자동차 밥을 주자. 저한테 딱 맞네요. 감사합니다, 햄티. 음 안녕하세요, 토토. 파란색 차가 있나요, 토토? 있어요. 오, 이거 나스탕인데요? 이거 할게요. 네. 토토님은 여기 이제 차를 꾸며보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토토 안녕하세요 냥냥 안녕하세요 탱크차 없나요? 냥+ 냥하나 남았어요. 내가 원했던 게이 차예요. 그럼 이걸로 할게요. 냥+ 냥스티커 붙여주자. 끼+ 끼+ 끼+ 끼. 이제 지워서 하자. 그럼 안녕 오, 자동차 꾸미기 너무 재밌다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